안녕하세요, 지통령입니다. <웃음> 오늘은 월스와이 무브먼트의 협찬 영상입니다. 만찬을 like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아이 뭐야? 뜰이야 책상에 올려주면 잘,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스윗 치통령이 아니라 스윗 영부인이었네요 스윗 영부인 아무튼 오늘 영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월스와일 무브먼트와의 협업 광고 영상이고요. 사실 이 브랜드가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브랜드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 영상이 나왔듯이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다른 브랜드랑다르게 컨텐츠에 좀 엄청 아네 알고 하고 있어요. 하고요. 특정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룩북 형태로 금속 세공업을 하시고 브랜드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니트랑 가방을 이렇게 매치해서 룩북 형태로 인 제작을 하고요. 그 브랜드의 액세서리들을 저희 니트랑 같이 매치해 음. 이런 좀 통합 룩북 형태로 좀 만들고 확실히 그게 있네요 패션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이 네 저희는 좀더 그런 거에서 네, 접근을 하고 싶 저는 녹아드는 네. 게딱 보이네요 이 월스와일 무브먼트라는 브랜드가 제품을 이렇게 팔아치우려고 하는 브랜드라기보다는 확실히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제가 실제로 소비는 하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브랜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뮤지션분들이랑 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옷들이 단순히 상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물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여드는 뭔가 나도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월사일 무브먼트의 옷들을 진짜 내 일상에 한번 녹여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뭔가 상품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제 일생 생활에 진짜 한번 입어보면서 이 브랜드가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는지 그런 거 같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좋고, 우리 소은이랑 데이터랑 일어나왔는데 중간에 카페가 별로여서 짜증을 낼 뻔했지 모암 이제 우리 앞으로 예민하지 않게 합시 약속 <웃음> 우리 지금 입은 니트처럼 부드럽게 지내자 <웃음> 어 부드러워 <웃음> 바지랑 잘어울려네 그런 느낌? 엄청 날씬해 보인 것 같더라고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나 이거 브이덱 니트 이런 것도 잘안 입는데 이거 되게 예뻐 니트도 잘 어울려? 응, 진짜 잘 어울려. 뭐 어때, 이렇게 입은 거? 아, 말해봐야 섹시하지? <웃음> <웃음> 그냥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오는 그런 니트 디자인이더라고요. 작년에 유행했던 그런 반지범 니트. 그런 쪽으로 기본류만 다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되게 막 소재 믹스라든지 재밌는 디자인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니트도 보시면 브이넥 형태인데, 뭉툭하게 아니면 이렇게 되게 깊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딱 적게. 약간 시원한 느낌 주면서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레글런 소매에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소매 끝까지 내려오는 이런 디테일 끝에도 뭔가 캐주얼한 시보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되게 미니멀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밀라노 조직으로 된 스웨터라서 굉장히 좀 단단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캐시미어 울 니트는 약간 흐물흐물한 니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좀 탄탄해! 탄탄 한데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일단 촉감도 좋고 뭔가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매나 여기 밑단 부분이 캐주얼한 시보리가 들어간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너 입을 했을 때막뭉태이 지지도 않고 핏 자체도 이렇게 단단하게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핏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너 입을 해도 되게 깔끔하죠? 원단 좋고 이런 걸 떠나서 핏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어깨 부분도 절개선 없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기존에 그런 캐주얼한 니트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브이넥 니트 둥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캐시미어 5%와 슈퍼메리노울 40%가 혼용돼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살짝 헤어리한 느낌 굉장히 따뜻하다는 소리죠 따뜻한데 좀 탄탄하다 진짜 이게 탄탄한 게 저는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게 흐물흐물 했으면 막 이렇게 말리거나 뭐 이런 데 접히거나 소매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말려 올라갈 텐데 이런 게좀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게 진짜 만족스러우면 은 비싼 값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격도 10만 원 중반되니까 저는 크게 막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사놓으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제가 고른 이 두가지 니트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립라인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좀 트임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거 진짜 예뻐요 이 제품은 립라인 크로넥 니트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명 미니멀 니트는 할수 수 있는데 립라인이 앞이랑 뒤에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성 면에서도 조금 편한 느낌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기본 니트랑 테일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게 핏이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시보리가 확 잡아주는 이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넣어 있지 않아도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 소재는 호주산 슈퍼 메리노 울 100%를 사용해서 확실히 그런 고급스러운 울 느낌이 나요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되게 포근하고 이게 막 따끔거린다기보다는 살짝 그냥 터치감이 느껴진다 정도? 그리고 그 외의 디테일은 기본 캐주얼한 넥크루 넥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원사가 그냥 단색이 아니라 라이트 그레이랑 다크 그레이가 살짝 섞여있는 느낌이 나서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차콜 컬러도 그냥 차콜이 아니라 화이트 원사가 섞여있어가지고 좀 칙칙한 느낌이 확실히 덜 나고 단조로운 느낌이 덜 나기 때문에 밝은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컬러를 더 추천드려요. 검정 슬랙스, 뭐 그레이 슬랙스 이런 데 입으면은 모던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죠 뭔지 알겠죠 그냥 그레이 컬러 슬랙스에 더비나 로퍼 신고 이거 입으면은 하객룩 연말 데이트룩 여기다 바로 코트 입으면 끝이니까 아. 비슷한 톤의 자켓을 매치해주면은 연말 데이트로 끝이다 어두운 컬러에 자켓을 매치해줘도 원사가 섞여있는 느낌이 칙칙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매 부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자켓에 입을 것도 생각해서 구매하신다면 훨씬 합리적인 니트겠죠? 제가 뭐 니트 살때 그렇게 큰돈 쓰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투자를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니트 입으실 때 차이점이 있는 게 이렇게 확 내리면 되게 뭔가 볼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만 올려줘도 이렇게 너입한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퀄리티 좋고 소재 좋고 디자인 막 크게 크게 튀지 않는데 요런 깔끔한 니트 찾으셨다? 이건 진짜 무조건 구매하셔도 됩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나 요즘에 이런 깔끔 하게 빠졌나봐 겨울 돼서 그런가? 좀 포멀하고 깔끔한 룩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구조적으로 되게 디자인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요렇게 어깨 부분에 구멍이 들어가 있고 뒤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니트입니다 평범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 제품까지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또 넘기면서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 또 패션 유튜버들이랑 좀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 갈때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뭐하냐면 패션 유튜버들이랑 스타일링 컨텐츠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짐을 이따만큼 쌓았어 그래서 오늘 거기 가는 김에 제가 실제로 어떻게 입는지 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 니트! 요 슬릿 들어간 니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좀 약간 고프 스타일로 입었거든요? 필팅 자켓! 필팅 어, 자켓을 레이어드 해가지고 슬릿 디테일을 이용해서 약간 고프 감성을 넣어줬어 그냥 흰색 티셔츠 같은 걸 입으셔도 포인트가 되고 뭐맨사레이어도 포인트가 되겠지만 후드 달린 필팅 자켓으로 조금 고프 코어 느낌을 줬다 뭔가 지금은 고프 느낌이 안날수 있지만 요월스와이무번트에 나일론 캡을 써줬을 때 이런 휠팅이나 이런 또 이거 월스와이 부분도 가방이거든요. 가방에 이런 나일론 소재. 휠팅에 나일론 소재. 볼캡에 나일론 소재를 넣어줘서 제가 좋아하는 세미 고프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프코 하면 아는 그런 하이커 캡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예뻐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캡일 수 있는데 여기 헤드 부분이 갈라지면서 메쉬가 드러나는 양쪽으로 두개 들어가 있어서 활주로! 비행기 활주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쉐입도 되게 예쁘고 이런 식으로 스트랩도 되게 예쁜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였을 때 라인이 모여지는 느낌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월살 무브먼트가 이런 좀 구조적인 디자인을 되게 이번에 많이 냈더라고요 진짜 못 보던 스타일이지 않나요? 그리고 좋은 게 이런 캡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사이즈가 작게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조인 상태거든요 조인 상태인데 그냥 쑥 들어가는 사이즈가 여유있게 나와서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이따가 촬영을 가야 돼서 모자를 못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커 캡을 활용하면 더 예쁜 룩을 표현할 수있습다이 가방도 월사일 무브먼트 가방이거든요. 토스터 백이라고 해가지고 토스트? 굽는 그런 토스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나 삼각대 이런 거 들고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렌즈 이만한 것도 들고 다녀요. 가방 같은 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백팩은 또 너무 과하잖아. 너무 학생 같 닦기도 해서 렌즈 탁 넣어두기도 딱 좋은 크기고 태블릿 PC 같은 거 넣어도 좋고 근데 소재가 약간 평범한 나일론이 아니긴 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얇은 나일론 약간 멀리서 보면 가죽 느낌도 살짝 나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가방이 좋은 게끈 고정하려고 있는 스트랩인데 여기다가 그냥 캡을 꽂아도 레이어드하는 듯이 걸고 다닐 수가 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데? 제발이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스타일리스트로서 그렇죠? 예. 네.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세 명이서 한명 몰빵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야. 첫 타자는 준순이. 아 근데 지금 공개하면 재미없잖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닫아야지. 오 말할 뻔했어 찍으면서 날씨 예상대로 날씨가 있다. <웃음> 제가 누구 지 누구 껀지 말안 하겠습니다 <웃음> 과연 이둘 중에 나시는 누가 입을 것인가 <웃음> <웃음> 세 명이서 준수님 착장해주고 아, 나머지 아. 세 명이서 또 호수님 착장해주고 재밌겠죠? <웃음> 준수님이 안 입으실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준비해서 <웃음> 너무 많이 입은 거 가져오신 거아니야요 <웃음> 이런 느낌 <얘기는. 웃음> <웃음> 이제 빨래도 안 하고 갔어아 그래? 근데 저는 오늘 실제로 내가 입는 옷. 아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짜 네 시간의 촬영을 마치고 오늘 잘 찍혔나요, 여러분? 아우 좋습니다. 너무 베스트였습니다. 그 영상 준수님 채널이랑 호수님 채널 각각 다른 스타일링 올라갔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모자 소개 짧게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월스와이 무브먼트 모자가 요거 말고 또 예쁜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디자인이고. 맥라렌 캡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아서 옆에 이렇게 슬릿이탁 들어가고 뒤에 이런 식으로 엔진 맥라렌 엔진에서 또 영감 받아가지고 구조적인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좋니다 사실 저는 월사이 모브먼트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뭐 아이템 가지고 있진 않지만 되게 멋있는 브랜드 같아요 진짜 음. 그리고 이건 실제로 처음 보는데 인터넷에만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고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월사이 모브먼트가 기존에는 좀기본유 모자가 많이 나왔는데 음. 좀 이렇게 구조적인 디자인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눈가려주좋다 커요, 모자가. 아, 보통 이런 모자 작잖아. 맞아요. 챙이 그리고 기네요. 응. 챙이 길어서 좋은데? 챙이 길고 또 응.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이런 느낌. 어, 어 좋은데요? <웃음> 괜찮나요? <웃음> 네. 약간 좀 걸쳤어도 예쁜 어, 것 같은데? 어, 어, 어. 컬러가 응. 있다 보니까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조금은 대중적인 디자인은 아니고 좀더 무난하게 원한다? 가운데 이 활주로에서 연관받은 음. 그 디자인 쓰면 다 갈라지는 게 예쁘거든요. 음. 그래서 월사이 무브먼트 이 모자 신상 두개 나왔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나 오늘 고프 스타일에 딱 세미 고프 스타일이지딱 좋습니다 어. <웃음> 아 지퍼도 엑셀라구나 이게 그거잖아요? 월사이 무브먼트에서 스테디로 나오는 반지범 니트인데 소매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좋네요 소재도 캐시미어이기 때문에 포근한 느낌도 들고 텍스처가 확실히 다르긴 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평소에 입는 이런 스트릿 스타일에도 그냥 가볍게 매치해도 아무 이질감이 안 드는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이게 진짜 포근한 에이브니까 막상 입어보니까 진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퀄리티와 핏과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특별 할인 쿠폰 5%를 발급 해주신다고 하니까 원래 할인을 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꿀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저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시즌에 좀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와서 직접 입어보니까 월와일 무브먼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게 확실히 보였고 디렉터님의 그런 구조적인 디테일을 다양하게 연출하려는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도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다른 브랜드에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감성도 느꼈어요 저는 옷 입을 때 그런 걸좀 생각하고 입으니까 좀더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옷을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처럼 옷을 그냥 사이트에서 사진이나 설명만 보시는 것보다 월스와이브 모먼트에서 제공하는 에디토리얼 룩북 이 룩북을 보시면은 좀 다양한 스타일링이라든지 적절한 무드 상품을 제작하는 브랜드에서 같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카이브 카테고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그런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걸 보시면은 소재가 어떻고 뭐 디테일이 어떻고 이런 내용보다 이 옷은 이런 분위기에서 입으면은 조금 더 적절하겠구나 이런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일상을 녹여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도 그런게 훨씬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월사이 무브먼트라는 브랜드가 굳이 막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폴리테로 라든지뭐 해칭로, 애프터프레이 뭐 이런 핫한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미 조금 알려진 브랜드겠지만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제가 만든 이런 컨텐츠 참고하셔가지고 단순한 옷을 구매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셔서 옷을 즐기시면은 교감이 더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길에서 만나면 평소에 보던 사람인 것처럼 재밌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월스와이 무브먼트와의 협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할인 코드 관련해서는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준수님이 평소에 안 입는 세미 고프코어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시커멓죠